안녕하세요. 선우은숙이에요. 어, 제가 여기서 맡은 역할은 해경이라고 차혜련 씨수현이 엄마 역할이에요. 그리고, 어, 좀 지고지순하고 착하고 현명하고, 그리고, 어, 가정을 알뜰살뜰 챙기는 연약한 엄마지만 강단 있는 그런 엄마 역할이에요. 어, 오랜만에 저도 또 이제 KBS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찾아뵙는 그런 드라마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호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한번 가볼까요? 번까 네, 됐스입니다 네. 네. 네. 네.